안녕하세요 애송튜브의 애송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크로커다일의 암막 우양산인데요. 이 제품은 평소에도 제가 찐으로 애용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3단 접이식이라서 무게를 접었을 때는 23cm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만 컴팩트한 것이 아니라 무게 또한 매우 가볍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7 플러스와 비교해봤는데요. 아이폰 7 플러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g인데 비해 이 크로커다일 양호사는 171g, 방수 커버를 벗겼을 때는 167g으로 매우 가벼운 무게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샀을 때는 상세 정보에 분명 200g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제 핸드폰보다 가벼워서 비교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세 정보보다 더 가벼운 무게였더라고요 여러분, 양산을 사실 때는 박힌 안검이라는 공식 알고 계신가요? 밖에는 밝은색, 안에는 검은색이라는 뜻인데요. 크로커다일 안막 양우산 안에는 이렇게 검은색 안막으로 이중 원단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안막 처리가 되지 않은 양산과 후레쉬를 들고 왔습니다. 안막 처리가 되지 않은 제품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면 상당히 많은 양의 빛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안막 처리가 된 크로커다일 안막 양우산을 보시면 양산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명을 꺼보았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UV 차단 99%를 자랑하는 크로커다일 안막 양우산 앞에선 이렇게 밝은 후레시라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네요. 크로커다일 우양산의 주 기능은 양산이지만 우산의 기능도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지 방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뿌려도 모조리 튕겨내고 원단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 보이시나요? 아무리 양산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양산, 우산 이렇게 두 개씩 들고 다니시면 너무 무겁고 번거로우시잖아요. 이렇게 이중 안막으로 처리된 크로커다일 우양산으로 여러분을 자외선과 비로부터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처리된 우산꼭지 마감으로 빗물이 새지 않고 세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네이버의 크로커다일 안막 양우산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